일장 서론 쪽에 들어가서 식품정의 기능, 그다음에 식품과학과 식품화학, 식품의 일반성분과 성분, 특수성분, 식품의 영양성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선 식품이라는 게 무엇이냐. 정의부터 하고 들어간다면 식품위생법에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음식물을 말합니다. 다만 아플 때 먹는 의약품은 제외 의약품은 식품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의약품은 다른 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의는 이렇고 그 다음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나 세계보건기구, 자 여기에서 합동으로 식품영양규격위원회라는 위원회에서 정의한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인간이 섭취할 수 있도록 완전 가공 또는 일부 가공한 것이나 가공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모든 재료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음료 종류와 껌 종류도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식품을 제조, 가공, 처리하는데 사용된 모든 재료, 그 다음에 식품이 이것, 이것도 역시 식품으로 포함을 시킵니다. 근데 단지 화장품이라든지 담배류, 그 다음에 의약품은 제외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식품, 식품에서는 이제 화장품 담배류, 물론 식품, 화장품 담배류가 뭐 식품에 넣을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식품 정의는 이렇게 지금 간단하게 의약품만 제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 밑에 세계보건기구, 그 다음 식량농업기구가 같이 합동으로 에 위원회 만들어낸 이 식품 영양 규격 위원회 이 기준이 더좀 명확하죠. 그죠? 그래서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래 봤을 때자 인간이 섭취하기에 이 말입니다. 인간이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인간이 섭취하기에 그러는 문구는 없죠. 안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미국에는 애완동물도 섭취하는 걸 식품으로 규정을 해놨어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애완동물이 섭취하는 건 식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인간이 섭취하는 이렇게 표현이 없더라도, 애완동물이 섭취하는 건 사료입니다. 사료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나왔습니다. 식품이 가져야 될 적어도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자 1차 기능은 영양기능입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양성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는 생명유지에 꼭 필요하고 영양소가 인체에 미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영양기능 첫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사람이 맛이 좋다, 뭐 향이 좋다, 눈에 보기에 좋다 등등의 미각, 후각 등 감각에 미치는 기능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 기호성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든지, 뭐, 이런 용어. 자, 이거는 그냥 2차적인 기능입니다. 여러분, 술, 담배가 건강에 안 좋, 좋, 안 좋다고 그러는 건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못 끊을까? 중독증이 있으니까 못 끊잖아. 그렇죠? 그 다음 이제 요구하는 것이, 이 3차 기능, 생체조절 기능입니다. 자, 사람 생명에 필요한 영양기능, 그 다음 아무리 맛 좋고 향 좋고 보기 좋고 해도 감각기능 가져도 완벽하지는 못하지 않느냐 3차 기능, 생체조절 기능까지 포함하고 있다면 이건 참 금상첨하지. 그래서 나오는 것이 질병 예방이라든지 건강 기능 식품. 자, 이런 이 시장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잖아.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1, 2차 기능 이거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돼. 기본적으로 갖춰야 돼. 뭐맛뭐 뭐 맛집만 찾아다니는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돼. 맛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그 다음 또 중요한 거, 영양 이거는 당연히 갖춰야 되고. 여기에 빠졌는 게 사실 뭐가 있어요? 아무리 몸에 좋고, 뭐 이런 질병 예방 건강 기능 좋고, 뭐 아주 기호감 좋고, 그런데 먹고 인체에 해를 준다. 위생이 형편 없다? 식품 안전이 제로다? 그러면은 이거 다 무너져버립니다. 맞죠? 며칠 전에 어느 김치, 아주 뭐 무슨 김치 장인이라는 사람이 만든 회사의 김치, 뭐, 뭐, 석은 무, 뭐, 배추, 뭐, 이러면서 그, 어? 매스콤에 한번 딱 뜨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회사 문 닫아야 되잖아. 안전이, 안전이 기본적인, 아주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거 지켜해야 됩니다. 자, 안전이 지켜지지 않는 식품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식품화학이 어떤 걸 다룰 것이냐, 자,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서구에서 20세기 중반 이후 급속히 발전하게 된 식품과학은 식품 생산에서 운반 저장 가공 판매를 거쳐 식탁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을 다루는 학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과학 발달과 학문의 전문화에 따라 점차 식품과학의 영역도 확장됩니다. 그래서 식품 재료의 뭐 가공 저장뿐만 아니라 품질 관리, 그 다음에 영양적 가치, 기능성이 뭐가 있는지 어떤 효능이 있는지 평가 안전성을 특별히 강조할 수밖에 뿐입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 기호성 등에 이르게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이런 종합학문으로 발전했다. 자, 종합학문이다. 어느 하나 학문이 뭐다 만들 수 있는 거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사실은 영양학 그러고 그런데 영양학도 다 종합학문입니다 그럼 종합학문이다 그러면 은그 필요한 뭐, 무엇이 필요하냐 다양한 영역의 학문이 필요하다 이 얘기가 되, 됩니다 그래서 식품과학 범주에 속하는 핵심 분야인 식품화학은 항상 얘기했지 화학이라는 것이 물질을 다뤘습니다 물질의 식품 구성 성분의 성분이 어떠고 구조가 어떠고 성질이 어떤지 이 바탕 위에서 식품의 조리, 가공, 저장 과정에 일어나는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물리적, 화학적 변화, 이걸 화학 반응이라고 화학적 변화를 화학 반응, 물리적 변화는 그냥 물리적 변화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분자 레벨에서 설명을 해야만 설명이 된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물질을 다루는 이공계 영역에서는 분자 단계에서 설명이 안되면 내가 봤을 때는 그냥 극그 껍질만 아는 형태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전문가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하고 전문가 아닌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비전문가가 잘못 알거나 모르고 있는 영역까지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야 전문가지 그죠자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하려 그러니까 이과이 강좌에서 식품의 일반 성분과 특수 성분에 대해서 그 성분의 분자 레벨에서 설명이 되어야 된다. 그럼 일반 성분에는 우리가 익히 아는 자이 육대 6대 영양소입니다. 육대 영양소. 탄수화물, 탄수화물의 섬유질 도 탄수화물로 묶으면 되겠고, 지질, 단백질, 무기질, 뭐, 바이타민, 그 다음 물. 자, 이게 육다, 육대 영양소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그 속에 육대 영양소만으로 설명이 불가능하는 이제 색깔을 나타내는 색소가 그 다음에 맛을 나타내는 물질들 그 다음에 독성 물질들도 있습니다 냄새, 호르몬 자, 이런 것들이 어떠한 물질에서 유래되느냐 자, 이걸 우리가 공부를 하고 가야 되겠다 자,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에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무기질, 바이타민을 저, 탄단지 3대 영양소라고 묶었고 무기질, 바이타민까지 넣어서 5대 영양소라고 묶었고 물까지 넣으면 뭐 6대 영양소가 될 거고 나머지 부분을 그냥 유기화합물 이렇게 카데고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영양소 기능에 따라서 크게 우리가 좀 나눠본다면, 에너지를 나타, 에너지를 만들어줄 수 있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탄수화물, 그 다음에 지질, 그 다음 일부 단백질. 자, 이렇게 열량, 에너지를 공급해 줄수 있는 영양소들입니다. 그 다음, 몸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영양소로는 체성분을 구성하는 영양소들, 뭐, 대표적으로, 어, 단백질, 그 다음 무기질, 물, 그이외 일부 뭐 탄수화물 지질 등도 우리 몸의 일부 구성성분이 됩니다. 그 다음 조절 영양소로서는 주로 무기질, 바이타민, 그 다음에 단백질, 단백질 효소 그러는 이런 단백질을 자, 여기에 조절 영양소로 넣었습니다. 신체 기능을 조절하는 영양소로 크게 나눠가지고 열량, 신체 구성 영양, 그 다음에 조절 영양소 이렇게 구분을 했다. 자, 이렇게 서론 부분을 우리가 마치고, 이제 다음 장에는 바로 물 이렇게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